종합 FM 99.9 메가 헤르츠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 l D L 우리 함께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요.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 깊은 소식 밝은 세상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에서 보내드리는 h l d l 광주가톨릭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세상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 세상과 대화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방송매체입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지역사회의 보금화와 인간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모든 이에게 길과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깊은 소식으로 전하고 그들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FM 99.9MHz, 출력 5kW, 여수 순천은 FM 99.5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의 방송시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입니다. 편성 책임자는 김성균 국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